네, 여기는 경북 구미에 슈퍼농부의 양파밭이었던 자리인데 지금 이것은 양파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지금 보시면 무슨 운동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정지 관리라는 건데요 자 예정지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슈퍼농부의 예정지 관리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논인데, 네. 왜 거기 이렇게 높아요? 음, 여기 이제, 반농사를 짓기 위해서, 묘목을 심기 위해서 마사를 받아서 이렇게 땅을 높인 겁니다. 아, 돈을 들으신 거네? 그렇죠. 아, 확실히 여기는 원래 평지인데, 그쪽 고층이네, 고층. 여기랑 똑같은, 이 라인은 똑같은 그 높입니다, 전부 다. 근데 지금 수농밭만 지금 마사를 받아서 네, 높여놨다. 높여놨습니다. 와, 생땅이니까 그렇죠. 산에서 끌어낸 흙이니까 전혀 양분이 하나도 없는 생땅이죠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그냥 작물을 심으면 잘클 수가 없습니다. 어. 양분이 없기 때문에 성장은 하겠지만 속도가 뭐 느리겠죠. 그러면 마사를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 수단글라스를 3 m 정도 2m, 3m까지 키워서 노타리 작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마사 받기 전에? 네 마사 받고 난 다음에 아, 마, 마사, 마사 받고 난 다음에 수단글라스를 키우신거예요네 수단글라스를 키웠습니다 어... 키워서 비료를 하고 수단글라스를 키워서 여기에다가 썰어 넣어줬죠 음. 유기물을 좀 많이 집어 넣으려고요 변농사를 지으니까 소모기로 주는 지풀 논의 지풀 짧게 썰어서 원형으로 공으로 크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펴준 겁니다. 이런식으로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노타리 작업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작물을 심는 겁니다 짚을 이렇게 걷어내면 아 지금 테비가, 테비가 보이는데? 테비가 완전 구숙이다된데비들이 있죠? 네 테비 밑을 또 파보면 데비를 걷어내고 테비 밑을 파보면 뭐가 나오죠? 수턴글라스 네, 수턴글라스 노타리치게또 나옵니다. 네. 예. 오, 깊게 들어가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아니 지금 네 안에가 네. 그냥 받드 받... 생땅인데, 네 무슨 또 뭐야 구역토 같은, 같은 느낌이 나요? 산 속에 있는 그 나뭇가지, 나뭇잎들이 많이 쌓여져 있는 부엽토 느낌이 나죠. 예, 예. 예게 들어가서 천천히 이제 부식이 되면서 그 어떤 작물이든지 간에 그 양분을 공급해주고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또 만들어주겠죠. 어, 농가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게 이런 완전 부숙이 된 태비들을 넣으시면 전혀 거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오. 2년 동안 그 굴삭기로 포크레인으로 뭐한열몇 번을 이렇게 뒤집어주면서 부숙을 시키고 가스를 다 빠, 가스가 를다스가다 빠진 탭입니다 음. 그냥 이런 냄새를 맡으면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나고 이렇게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수한 냄새가 살짝 납니다 야 탭이 냄새가 제가 지금 제 손에 올려놨는데 이 똥이거든요 <웃음> <웃음> 소똥인데 오우 진짜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 정도로 그 부숙을 완벽하게 시킨 다음에 태비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거는 보약. 어 부숙이 안된그 냄새가 나고 가스가 발생하는 태비는 독약입니다. 아 보약과 독약의 차이. 가 <웃음> <넣어서 됐는데 웃음> 네. 우리 십분농구밭은 이미 보약을 다 해놓고 네. 집까지 해놓고 이제 이 관리를 다 해놓셨네. 예정지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구독자분들이나 밴드 회원분들이 이 자리에는 조경수가 아니라 어떤 작물을 심으셔도 이 정도로 관리를 해놓고 비가 왔었을 때 100mm 비가 오더라도 아침에 나가보면 고랑에 물이 하나도 안 고을 정도로의 이런 그 경사를 잡고 예정지 관리를 이 정도 해두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웃음> 기본이 안돼 있으면 아무리 그 다음 단계를 아무리 잘 하시더라도 비가 와서 물이 고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좋은 비료를 넣는다 하지만 밑에 유기물이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뿌리가 자랄 수 있는 땅속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 후에는 뭐 10배 수 5배 더 공을 들여야 농사가 잘 됩니다 건축으로 치면 기초공사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네, 지하 5층까지 밖에 안파 있는데 100 책장의 1층을 그런... 올릴 수가 없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안돼 네, 그죠 지하 50층 파놓고 네. 100층, 150층짜리 건물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런 관리가 이 예정지 관리다. 예 네, 맞습니다. 오시면 되고 하우스를 꽂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1년 먼저 농사 지으려고 준비도 안된 땅에다가 빨리 하우스 꽂아서 음. 작물을 심지 마라. 음. 이런 예정지 관리를 1년 늦게 하시더라도 3년 농사 지으면 남들 5년 농사 지은 것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음. 한, 한 템포 늦게 조금, 그, 서두르지 마시고, 음. 정확하게 하셔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농하시고, 이제, 농사지로 막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이런 예정지 관리를 전혀 한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보시고 꼭 필히 따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음>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 t v 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